저기 제친구들이에요핸드네 Are you ready? Yeah, I'm ready you ready? I go to Italy Yes! 공항 안이 아서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젠틀몬스터가 근데 저는 사실 이 터미널은 잘올 일이 없어서 저는 거의 이 터미널로만 다녔었는데 확실히 공항에 오면 공항 냄새가 있는 거 같아요 공항에 한 공항만의 향기 정말 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좋 왔습니다 흡연자들은 다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공항에서 흡연실에서 피는 담배 그 장소마다 다른 그 맛이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조용해서 좋긴 한데 잠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해외 다니다 보면 되게 이른 새벽에 경유지에 도착했을 때그 낯선 곳의 그 외로움. 한 제가 에어비앤비를 사실 호텔에서 아니 호텔이래 공항에서 예약하려고 미리 예약을 안 했는데 지금. I so, Make sure that your armrest is in the down okay. position and your seat back is upright. Okay. Please open your window shade okay. and stow your table. If you're seated in business class, please make sure that all loose items are stowed, including your remote control. If you're seated in economy class, also make sure that your video screen is stowed. Your safety belt is fastened by 아, 녹화도 안 하고 있었어. 비행기 <웃음> 이제 기 아니, 아까 비 예약했는데 이리 <,adelphia> 있는 만태여고 친구가 입금, 입금을 받은 다음에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환불도 일주일 뒤에 된다고 아 지금 방이 없어요. 방이 아숙소를 계속 찾아야 되고 This also a p l i e